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자인 나는 요 여자친구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내 여자친구는 자꾸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뜬금없이 가끔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관계를 자꾸 흔들리게 하거든요. 내가 남자라면 요내 여자가 서운하다고 할때꼭 알고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 여자친구가 서운하다는 말을 할때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요 여자가 웃고 나를 좋아하고 믿는 모습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서운하다고 하니까 이게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요 여태까지 여자친구에게 잘 못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 나름은 요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재밌지 않아도 요 내가 즐겁지 않아도 그 여자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 같거든요 연락을 원하는 것 같아서 연락도 자주 했고요. 데이트하면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내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아도 데이트를 거르지 않고 나가서 데이트를 했거든요. 뭐든 나도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인정해주기는커녕 지금 나한테 서운하다고 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 당연히 억울하고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서운하다고 이야기할 때 남자인 내 입에서는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좀 문제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 나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비난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단지 변명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좀 전환해 보라고 설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애를 쓰고 있는 게 맞겠죠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도 내 여자친구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그걸 보는 나는 요또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 여자가 정말 생각이 없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내 여자가 철부지처럼 느껴지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런 여자와 내가 앞으로 갈수 있을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감정을 내가 계속 끌고 갈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요 같은 남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건 남자가 어쩌면 내 여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생각을 꼭 알아봐야겠죠. 여자친구가 나한테 서운하다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생각 없고 개념 없어서 남자친구 괴롭히려고 그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여자였으면요. 진작에 내가 여자친구에게 잘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는 게 맞죠. 내 여자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 맞다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이어 왔던 거고요 나도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했던 거겠죠 그러면 내 여자친구가 생각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내 스스로가 모순이겠네요 사실 내 여자친구도 요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나만 노력했던 게 아니고요 여자 입장에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남자인 나를 위해서 그 사람도 참고 있었다고요 말안 하고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나한테 서운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오늘 뜬금없이 말을 막 던지는 것 같지만 내 여자친구는 요 이미 3개월 전부터 두달 전부터 오랫동안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쩌면 나한테 부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이런 마음 좀 알아 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 힘드니까 내 마음 좀 위로해 달라고 내가 말할 것이 너밖에 없으니까 네 위로가 필요해서 내가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안 되겠어서 그때 듬직한 나라는 남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순간에 나는 내 기분이 불편해서 내 여자에게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정말 힘들다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또 뿜어내요 사실 여자는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서운하다는 이야기도 잘 하지 않을 거예요 서운하다는 건요 자기도 많이 참고 노력하고 견뎠는데 그게 잘안 되니까 그게 개선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좀 불편해서 하는 말이겠죠 나라는 사람이 되게 좋았나 봐요 나라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내가 일순간에 아무 생각 없는 여자로 치부해버리니까 눈물이 나고 억울해서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알아달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기도 참아보려고 자기도 노력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요. 남자인 내 입장과 비슷하지 않나요? 나도 정말 노력했잖아요. 정말 잘해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서운하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맥이 빠지죠. 그것처럼요. 내 여자친구도요. 내가 너무 좋아서 어지간하면 나를 이해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남자보다 훨씬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여태껏 잘 누르고 있었다고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다면요. 다른 변명을 하면서 그여자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랬구나 아 내가 정말 몰랐네 이게 지금 오늘 서운한 게 아닐 텐데 그동안 참 많이 서운했을 텐데 어때 여태까지 이렇게 버텨줬어 잘 버텨주다가 안되겠어서 나한테 부탁하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속에서 너무 고마워 이러니까 내가 널 좋아할 수밖에 없네 서운하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고맙지 내가 더 노력해서 절대 서운하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 여자친구의 웃는 모습 내 여자친구가 나를 더 든든하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다면 진짜 노력해야 될 그런 타이밍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